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그 전편에는 어떤 걸 알려드렸었냐면 온라인 강의를 캡처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강의 영상에 얼굴을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내 강의에 얼굴을 어떻게 집어넣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많 많으실 텐데 아주 쉬운 방법으로 얼굴을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가지고 계셔야 할 거는 웹캠입니다 웹캠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저렴한 것부터 해서 비싼 것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한 설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할게요! 자 일단 자신의 얼굴과 그리고 화면이 같이 캡처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바로 OBS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활용해 볼까 합니다 이 OBS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자주 활용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한데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이제 얼굴과 그리고 다양한 화면들을 한꺼번에 집어 넣어서 녹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라이브 스트리밍이 아니라 녹화 용도로서 여러분들께 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죠 윈도우나 맥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obs 스튜디오를 다운로드를 받았고 그리고 설치를 해봤는데요 지금과 같은 화면이 떠야지만 일단 가장 먼저 녹화를 할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준비를 한 것이고요 그래 여기에 있는 거뭐 기능 하나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기 보다는 아주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빠르게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왼쪽에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이 여기 앞에 있는 화면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스 목록은 화면, 웹캠, 여러가지 많은 요소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일단 가장 먼저 화면을 넣어야 하니깐요 여기에 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디스플레이 캡처라고 하는 것을 눌러줍니다. 자, 디스플레이 캡처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화면 안에 화면이 계속 떴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모양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 볼게요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자 이것을 키워주면 화면에 화면이 나오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이 모양이 나와야지만 가장 첫 번째 화면을 집어 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디스플레이 캡처가 아닌 여기 있는 비디오 캡처 장치라고 하는 것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비디오 캡처 장치를 넣으시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웹캠이 있다면 누르시면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현재 지금 제 얼굴이 나와 있게 되는데요 지금 제 얼굴이 나온 이 화면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고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집어넣은 채 이렇게 작게 만들어 볼게요 근데 지금 살짝 좀 모양이 좀 이상하죠? 이 모양을 좀 바꿔 볼게요 해상도를 1 9 2 0 1 0 8 0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좌우로 조금 더 멀어진 듯한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되고요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얼굴을 집어넣은 상태로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는 녹화 시작을 누르시기만 하면 바로 이 화면 그대로 녹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녹화 시작을 누르고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아이콘을 또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집어넣어서 하나 둘셋 색상도 흰색까지 바꿔주시기만 하면 끝! 나는 거죠. 어떠신가요? 제 얼굴과 함께 나오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지금 OBS 화면이 띄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작업을 했고, 자, 방금과 같이 작업을 해봤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화면과 같이 녹화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OB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만의 멋진 강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처음 오프닝 화면이랑 지금 화면이 녹화를 하는 기간이 좀 달라가지고 지금 제 모습이 좀 바뀌었죠? 놀라지 마시고요 아무튼 여러분 어, 다음 편에도 재미있는 강의가 준비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길 바랄게요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 후.